안녕하세요. 여기저기서 또 뉴스가 대대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규제가 풀리고 나니까 아파트 가격이 상승하는 것처럼 얘기를 하고 하락폭이 줄었다. 뭐 대구의 아파트 매매수급지수가 상승세를 보인다. 뭐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뉴스들도 결국은 광고를 받아야 되고 유튜브 마찬가지 광고가 많이 들어가야 돈이 되는가 하고 동일한 겁니다. 사람들이 많이 봐야 되죠. 그럴 것 같으면 썸네일이나 메인 타이틀 자체가 조금 강하게 들어가야 되고요. 뭐 반등한다, 가격이 오른다 이런 식으로 또 사실 몰고 가는 상황도 상당히 많아요. 최종 같은 경우도 아파트 투자 투기를 동영시켰는 것들도 마찬가지 뉴스들이 한몫했습니다. 유튜브들도 그렇고 예로또 아파트 사고 나면 오른다 오른다 하고 아파트 분양권으로 해서 뭐마어마하게 돈을 벌었다고 하니까 너도 나도 경기 침체 속에서 돈좀 벌어보자고 분양을 엄청나게 받았고 추경매수를 하면서 계속해서 프리미엄을 주고 샀죠. 하지만 아직까지는 새 발의 피입니다. 예전 제가 영상을 한번 올려드렸을 때 2007, 8년 9년도, 10년도 마찬가지 그때 예유 뉴스들을 올려드렸는데 사실 2008년도부터 시작해서 2009년, 10년도까지 조금 장기적으로 갔어요. 물론 아파트를 구입해야 될 시점은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서 가장 겁락하는 이 시점에서 구입을 하는 게 맞는데 여기서 이렇게 또 흘러가죠. 이렇게 이렇게 흘러간다면 실제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하면 여기 시점에서 구입하는 게 가장 저렴하게 구입하는데 저렴하게 구입하고 안 하고를 떠나서 가성비가 좋은 가장 저렴하면서도 좋은 매물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해서 흘러가는 상황에서는 좋은 매물은 없고 짓그러기 매물들이 남아있을 수 있다. 왜 내려가는 건 맞는데 사실 안 팔리는 매물들도 어느 정도 급락을 하고 좋은 것들이 좀 팔리고 분위기가 내려가는 추세가 되면 아파트기 하락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너도 나도 구입을 하는데 일단은 뭐 좋은 거 나쁜 거 관계없이 일단은 저렴하다 싶어서 구입을 하는 상황이 이쪽 구간이 될것 같고요. 그리고 가장 급락하면서 급매물로 나오는 구간은 이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기 때문에 예전처럼 동향을 살펴보면 내려간다는 얘기는 당연한 건데 거기서 우리가 어떤 쪽에 있는 가성비가 좋고 가장 금매물로 나오는 저렴한 아파트를 구입하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가 또 중요합니다. 사실 아파트 상승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저도 나도 상승하다 보니까 수성구에 구입을 했는 사람들도 있지만 달 서고 서고 동구 역세권 따져가면서 그렇게 구입했는 사례들도 있어요. 그러고 아파트 금액도 차이가 좀 나기 때문에 자기가 구입해야 될 부분, 돈이 어느 정도 여유에서 구입을 하느냐 그렇다 보면 자꾸 지거래기 구간에서 구입을 하는 사례가 나중에 되면 만들어지기 때문에 항상 아파트가 하락한다 해도 계속해서 동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상승할 때는 동향을 잘 살피다가 하락할 때는 알고 내년에 하락할 건데 내후년에 더 내려갈 건데 뭐 5년 뒤에 더 내려갈 건데 바보 같은 생각을 하는 분들이 상당히 있을 수 있습니다 하락 시점에도 가장 내가 최고의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시점 그리고 내려는 계속 가겠지만은 지끄러기 매물을 구입할 수 있는 시점 이런 부분도 당연히 다 만들어집니다 물론 이런 뉴스들이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기 때문에 거짓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매매법이 하락했다 축소됐다 뭐 이런 얘기들은 실제 급해서 금매물을 좀 내놨는 분들이 지금 유제를 완화하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는 게 어떻겠나 해서 매도인도 그렇고 매수인도 그렇고 사실 관망을 조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축소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하지만 뉴스에서는 그렇게 자세하게 설명 안하죠. 기본적으로 있는 데이터를 가지고 쭉 얘기를 하면서 아락폭이 줄었다. 사상 최대 낙폭을 기록했는데 점점 좋아진다. 뭐 이런 식으로 조금 올라가는 것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점에서는 여러분이 어느 정도 현명하게좀 판단을 해야 되는 시기일 것 같고요. 유튜 회원분이나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한테 전화를 해서 물론 저하고 많은 얘기들을 하는 사람들은 실제 뭐 다양하게 나름대로 억수로 다 똑똑합니다. 주식도 엄청나게 많이 했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데 왜 그런 분들이 돈을 못 벌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상승할 때 계속해서 상승하다 보니까 뭐 계속 너무 올라가니까 겁이 나서 여기 구간 여기 구간 마찬가지 구입을 못했을 거고 또 내려가니까 너무 내려가기 때문에 또관망하다가 여기 구간 여기 구간 구입을 못하고 이렇게 흘러가는 시점에서 구입할 수도 있다. 그리고 많은 투자를 안해봤죠 사실. 뭐 했을 수도 있습니다. 제 생각은 그러니까. 그런데 아파트를 전문적으로 투자를 하거나 투기를 했거나 주변에 뭐 얘기를 들어보면 은 아파트로 돈을 벌었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엄청나게 벌었어요. 지금 아파트 가격이 3억이었을 때 사실 우리가 피가 기본적으로 1억에서 2억. 뭐, 2억 5천까지도 거래가 된 사례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아파트 분양권을 3억으로 가정했을 때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뭐 1억에서 2억 벌었다. 그리고 명의라는 명의는 다 땡겨서 아파트 분양권에 올인했죠. 그리고 뭐 나름대로 세금은 다 냈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똑똑한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 것이냐. 어차피 3억에서 뭐 프리미엄을 1억 2억, 붙여서 뭐 세금을 일부 내는데 더 똑똑한 사람들은 여기서 와이프한테 아니면 남편한테 사실 정여를 한 것처럼 정리를 합니다. 그러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느냐. 6억 이하는 어차피 정여를 하는 부분에서 세금이 없어요. 그러면 여기서 2억을 더 붙여서 남편 와이프한테 정여하는 걸로 처리를 하면 자 5억이 됐습니다. 5억이면 6억 이하는 정의비가사는 거죠. 그리고 요 5억에서 5천을 조금 더 붙여서 매매를 했다면 세금 한푼 제대로 안 내고 아니면 5억에 팔았더라도 세금 한푼안 내고 그대로 수익인 겁니다. 이 정도까지 했는 사람들은 급이 조금 높은 분들이라서 돈을 어, 아마 많이 벌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해서 명의신탁을 하거나 주변에 명의를 넣어서 진행을 해서 10건만 하면 20억이에요. 20억 잠깐 벌었습니다. 하지만 20억이 아니라 뭐 1억, 2억, 3억만 벌어도 땡잡았는 거지면 그렇게 못한 분들은 상당히 많죠 그리고 나름 분양권으로 아파트를 돈을 벌었는 분들한테 대화 내용을 가지고 유튜브에 좀 올려봅시다 얘기를 하니까 죽어도 안된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놈들이 다알수 있기 때문에 근데 뭐 투자를 해서 돈을 벌었는게 나쁜건 아니죠 자기가 똑똑한거고 그만큼 정보에 밝았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번 겁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보면 엄청나게 또 노력도 하죠 그라고 또 끼리끼리 잘 어울립니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들하고 올리는 것처럼 그렇고 전문적으로 아파트 투자 투기를 하는 사람들은 또 그렇게 올리는데 정말 가슴이 아픈 것은 아파트 투기를 조장하고 투자 카페를 만들거나 전문 강사를 초빙해서 아파트를 투기 조장을 했는데 그에 뒤따라가서 못무르고 물려있는 분들은 정말 좀 안타깝게 생각을 합니다만 우리가 예전에 다단계에 빠져서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 얘기를 듣고 한번 돈을 들어보니까 돈을 벌어봤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 사람들을 맹신하는 거죠. 다단계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일부 아파트가 거래가 되었는 것은 실제 어느 정도 아파트가 하락했기 때문에 이 정도면 괜찮다고 싶어서 구입했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에 네이버 부동산 자료의 데이터가 다 나오는 것이고요. 현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그런 분들이 없기 때문에 계속해서 관망을 하고 영상을 구독하면서 기다리고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뉴스에 뭐 크게 뭐 동요되지 않으실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나름 아파트로 돈을 벌었는 사람들은 대부분 여기 에 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그리고 그 돈을 벌고 지금도 아파트가 하락하면 아파트를 구입하겠다. 대기하고 있는 사람이 상당히 많아요. 대부분 떴다방들. 단체로 움직이죠. 뭐 여러분은 그까지는 뭐 실력이 어차피 안 되실 거고, 나름대로 구독 좋아요 좀 눌러주시면서 영상 좀잘 보시다가 건매물이나 미분양 할인아파트를 좀 구입하시면 안되겠나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항상 구입하시기 전에는 모르시는 분들은 꼭 전화해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약수도장 찍는 순간 끝납니다. 그리고 여기저기 부동산을 좀단어에 보시다가 얘기를 해보고 아 내보다 좀 많이 똑똑하다 그런 사람들이 보이면은 좀 유대관계를 하고 친하게 지내시면 돼요. 일명식도 없는데 무슨 정보를 또 주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관계도 또 중요합니다. 그리고 일단 저를 만나러 오셨는데 오셨는 분들 중에서 미분야 할인 입을 하고 싶다고 얘기를 하신 분들 중에서 그냥 돌아가신 분들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이 제가 만나서 얘기를 해봤을 때 정보 노출이 충분히 될 것이라고 느껴졌기 때문에 얘기를 더안 드리고 거래를 할수 없다고 돌려보내는 분들은 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여기서 정부 유출이 되어서 다시 한번 시행사 측에서 거래를 안 하겠다고 하면 은 다른 분들이 엄청나게 또 피해를 봅니다. 저도 마찬가지지만. 저도 어릴 때부터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실시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만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얘기를 계속 쭉 해보면 느낌이 좀 오죠. 제 판단이 잘못됐든 잘됐든 간에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오해를 했을 수도 있지만 일단 가장 안전하게 가야 되기 때문에 누출은 더 이상 되면 안 된다 그런 의미에서 정보 공유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좀 이해를 해달라 그리고 아파트 가격은 동요되지 말고 계속해서 하락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항상 얘기 드리지만 제 말이 다 맞을 수도 아닐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현 시점에 많은 정보를 듣고 가장 현명한 판단을 해야 될 시기 기이 때문에 노력을 하셔야 될 겁니다 결과 아닌 영상이지만,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